그리고 미더가 의외인 점이 하나 있어요 저거 안 찍어주세요 <웃음> 이름 뭔가요 미더씨? 하어요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테리어 전문가 김범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집을 가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드릴지 너무 신나는데요 바로 오늘의 집은 짜잔 바로 김미더씨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미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미도씨의 집을 이렇게 소개하러 왔고요 집에 대해서 제가 보기 전에 한번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구옥입니다 근데 벌레는 안 나와요 평수는 음. 한 18평 정도 됩니다 우선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베란다가 음. 있습니다 베란다가 좀긴 편인데 제가 베란다는 누루예요. 아, 치웠다. 누루예요. 누루는 사실 저한테도 잘안한게 있어서 우리 집고양입니다 귀엽죠? 네, 저희 집고양이 응. 고향은... 털이 깎였어요. 아파가지고. 구루밍을 못해서 제가 조져버렸어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중문이 있어요 네 중문이 있습니다 네, 중문을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나무 벽으로 된집 있잖아요 네. 그집 그대로인데 아마 네. 지금 내부에 들어오니까 다벽지를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런 벽으로 된 집이 살았었어요 네. 네, 그 집이 단점이 뭐냐면 나무다 보니까 벌레가 파먹어서 아 관리를 안 하면 여름마다 벌레가 천마리씩 나오거든요 <웃음> 거이 데코네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파리가 천마리 거실에 있는 거예요 딱바닥이 검은색이고 이제 그런 집이 좀 힘든데 이 집은 그래도 벌레가 안 나온다는 사연입니다 아! 맞아! 여기는 노옵션입니다 옵션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모것도 없어요 그냥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냥 저도 그런 거 선호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올때좀 눈물을 좀 흘렸는데 저 원래 풀옵션 집을 살다가 음. 와가지고 전부 싹다 사느라 한달 내내 좀 힘들었어요 아, 집으로 오시면 거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거실이 넓네요 역시 18평 집은 넓네 왜요? 아왜 카메라를... 아... 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카메라를 봐야죠. 네. 음, 아니 집 속에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이 없어서가지고 간지러워요. 좀. 네. 근거해 자꾸. 네. 커피나 왔으면 좋겠어요 자, 부엌입니다. 자, 부엌이고요. 부엌인데 부엌은 싱크대가 이렇게 넓어요. 이 설거지를 있어요. 안 했어요. 모델크 뭐 처리해주세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웃음> 네, 안 싱크대가 좁은 것보다 넓은 게 훨씬 좋긴 해요.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옵션이에요. 제가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대박. 오, 라면이 많네요. 네, 라면이에요.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산지 좀 됐는데 안 먹은 거보면은 여기는 식기들 이고 여기는 열릴 수가 없고요. 네, 별거 없네요. 네, 여기는 조미료. 있고. 나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전열 기구를 이렇게 3단으로 쌓아두시면. 네. 전기 문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 씁니다 아니 안 쓰더라도 어디 창고에 바라놨던지 아니면 여기 서랍장을 사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사줄까? 쿠팡에서 이 2만원 냄새나? 아니요 안 사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집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는 거요아 맞아요 그래서 가사라 저기 있는 거 인식하시죠? 아 죄송해요 <웃음> 아, 그, 제가 마트 그냥 놀러 온거 알려주는 거 같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약간 힘들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주어되는게 있어요 네? 어되는게 있어요 이거 와서 해줄 거예요? 해줄게 그래? 그리고 이집에 포인트가 뭐냐면 군데군데 붙은 이 그림이랑 포스터들 음. 아네왜붙친 거예요? 심심하세요 이쁘다만데 아, 여기 여기 보시면 위도 사진이 많아요 아 이거는 전 여기 있는 사진들을 제가 붙인 게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누가 붙인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씩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걸다 주워서 진짜 거실이 매력적인 게 보세요. 짜잔, 자 이게 거실이에요. 여러분, 거실이 진짜 미도 같죠? 네, 이 책상은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네모난 책상이었는데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줬어요. 소로피를 줬는데 이거를 거실에다 안 뒀어요.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딱 가서 올릴 때 세팅해놓고 더라고요 <웃음>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소파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소파 커버를 쓴 건가요? 아니면 카페트를 깐 건가요? 이거 그냥 깐 거예요. 그냥 깐 거죠. 네. 그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맞아요. 미술 작품은 좋아하시나봐요? 방구 님 좋아합니다 이거 벗겨내면 그냥 이 색깔 원데이거 원래도 하... 파란색이어가지고 나쁘지 않네 네, 나쁘지 않아요 아, 앉아볼게요 음 편하고 좋네요 여기서 잘 수도 있겠다 하고 아, 여기서 제 친구들은 많이 자요 그리고 TV하고 에어컨도 사신 거죠? 네없거든요 아, 아. 에어컨 큰거 샀어요? 에어컨이요? 네. 이거가 세트예요 방에 있는 거랑 음. 스탠드형이랑 그래서 센터여가지고 샀습니다 거실을 보니까 파란색, 흰색, 검은색을 섞어놨네 어, 파란색 좋아해요 저는 기분을좀안 해요 원래 인테리어 할 때는 가장 쉬운 게 색을 적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흰색, 검은색은 베이스로 두고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 난 초록색을 좋아하거든 응. 옛날 집이 초록색이었잖아 어 맞아 그런 식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아 어, 맞아요 어, 근데 봐봐요. 색깔 여기 많은, 많으니까 좀 정신없죠 맞아요 아 이거 가져가세요 뭐요? 배석건데 1년전에 빌린거예요 <웃음> 1년전에 빌린거 빌린 지금 주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어, 없어가지고 그저껜가 샀어요 없어져가지고 네, 그럼 나한테 달라지 <웃음> 달라고 알았어 <안 했어. 웃음> 여기있는지 여기 몰라가지고 아 이제 알았으니까 가져가면 돼요 좋아요 네 좋죠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세탁기 있어요. 세탁기 근데 빨래물이랑 누루 화장실이어가지고. <웃음> 알겠습니다. 근데 네. 거실이 좁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미도가 혼자 살기엔 넓은 편이에요. 이 집. 맞죠 그쵸 이제 방으로 갑시다 방. 방에 레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게 팀인데요 아주 작은 다이소 가면은 이거 2천원에 팔아요 그래, 나 이거 15,000원 정도 샀는데 봉을? 어. <웃음> 이거 2천원에서 3천원에 좀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레이스 천만 사서 달면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안방이죠? 네제 방이에요 실례합니다 아. 자 안방입니다 여러분 귀엽죠? 여기 미도가 룩북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옛날 짐들은 이렇게 턱이 있더라고 음, 맞아요 여기 화분 같은 거 하면 잘 좋은데 잘 해놨네요 네 화분 놓고 누르가 가끔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한답니다 야, 지금까지 집 중에 제일 좋은데요? 인테리어 센스가 제일 좋아요 음. 여기도 카페 다 파란색이네 그리고 조화 같은 거 많이 놨어요 아 여기요? 여기 맞아. 소파가 하나 더 있네요 네빈백 소파인데 원래 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햇빛감이라고 <웃음> 아 다가 왔어요이 어, 투명할 때 센서가 좋네요 스튜디오가 많거든요 저희 스튜디오도 있어요 어? 무지끈 소리가 나는데요? <웃음> 어, 저, 어, 야, 소리가 왜 나? 아니야 이거, 이거 투명도 괜찮네 전구도 센서가 좋은데요? 이거는 케이거에요얼마예요 19,900원? 아 괜찮다 이거 초라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셀수 있게 주광색 빛를 쓰는게 제가 집에서 불을 안켜고 살아요 왜냐면은 여기 너무 흰색이라서? 맞아요. 흰색이고 못생겨서 그냥 이런거 켜고 산단 말이죠 <웃음> <웃음> 어 뭐야 왜 안돼 얍 부지개 어 부지개 <웃음> 일단 안방만 봐도 맥시멀 리스트 사람이네요 약간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인사하게도 해주신 말이 있어요. 보기와 다르게 꾸며놨다고 <웃음> 저는 근데 저는 되게 좀 따뜻한 분위기가 좋거든요. 집은 매일매일 쉬잖아요. 네. 근데 집까지 까만색으로 다 도배를 해놓으면 사람이 우울 줄모릴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오방은 또... 옷이 까만색? 옷이 까만색. 기타가 있어요? 네,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쳐보려고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 뒤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대박. 몰라요. 저그 저, 관상용이에요. <웃음> 저봐요저요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웃음> 나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자 실력 <실례> 잘 봤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이방 오시면 침대가 엄청 커요. 시계도 침대... 달렸어요. 시계도 달렸어요. 언제 몇 시에 올 건지 이제. 오가리자랑 여자분들 사진 많이 나왔네요. 엽서 네, 같은 거 모은 거예요? 저거요? 네 잡지 뜯는 건데요? 잡지 뜯어가지고 하면은 괜찮네. 그이누야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봤니? 방이 봤죠? <웃음> 당이 <당일> 떡하니 모있는데 <웃음> 저게 좋아요? 세슘마인데요아 그래요? 네, 어디서 이누하셔요 <웃음> 얘기하셔야... <웃음> 옷을 잘 걸어놓게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흔들리네요. 이거 왜냐면은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게 있어요. 고정해 놓는 데 이사할 때 아시라 하나를 떡 빼놓지 뭐예요. <웃음> 뭐칠 일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잘 해놨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집에 해놨었거든요 이게 편해 자 방.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어 작은 방은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짜잔 오 진짜네? 이런 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방송할 때올리겠다 이거요? 어 방송할 때요? 카메라 저기 있어요 아 죄송해요 자꾸 <웃음> 암막 커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있어, 있는 게 침실을 여기로 할까 음. 생각을 네. 근데 제가 왜 저기 방을 선택했냐면 잘 들어오잖아요 자면서까지 햇빛 안 쬐면은 몸이 썩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비타민 중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껴도 몸은 햇빛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자 이건 뭐예요? 이건 트렁크 오! 트렁크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는 거 센서 좋네 어, 트렁크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오늘이? 은아이지 네. 역시 온라인. 네. 지이 아. 피규어가 많네 피규어가 네, 슈마루 네 이분에 갈라요. 오토바이 용품들. 어, 안들왔어 커피가 왔네요. 그리고 향수 같은 것도 또 많이 있어요. 1 0만 찍었다고 실버 버튼도 있네. 그리고 미더가 의외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나 처음 저거만 찍어세요 중요하죠. 자, 이게 <웃음> 뭔가요, 미더 씨? 이거요.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아 그래요? 네. 누가 나왔어요? <웃음> 어머니가. 아이 친구가 신발장에도 있어요 음. 저거 원래 열면 안 되나? 열어봤는데 열었는데 쌀 있었어요 쌀 그래서 쌀벌레들 보일 것 같아요 나 <웃음> 아, 농담이에요 가발은왜 있는 거예 이거 제가 단발병 었을때 한번 단발 해보자 해가지고 가거아 저기 다니까요 <웃음> 아, 죄송해요 저희 집이어가지고 어 예뻐요 이쁘죠? <웃음> 아배우세요 비디님 하나만 가볼까? 마지막 옷방! 마지막이요. 옷방! 네, 네, 네. 진짜 신기한 점을 살수 있을 거예요. 색깔이라곤 안감에 있는 것밖에 없다. 다 검은색이고 검은색, 흰색 이건 뭐예요? 아 여기는 콘센트 있어가지고 근데 마에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가리냐 해가지고 아. 가리고 나쁘지 않다. 그, 그거 배웠 겨울옷 꺼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나 겨울옷이에요? 네. 어 두사팀 잘해놨다, 겨울옷 도 숨겨놓고. 네.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옷이 다 이제 검은색 정리가 다잘 되어있네요 흰색은 흰색결 회색 검은색 네 맞아요 좋다 여기도 청바지 검은색 회색 흰색 굉장히 배열을 잘 하시네요 여기는 색깔이 거의 없죠 여기... 아 죄송해요 여기, 여기는 여기 이제 그냥 딱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만 보면은 아 그냥 너방 갔다 라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여기에요 전신공울도 있어요 전신공울이 많네 여기서 준비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모자 잘 걸어놨네요. 모자도 국내가 네, 모자는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데마다 걸어놨어요. 그렇네. 그렇죠. <웃음> 모자가 진짜 많구나. 네, 근데 아직 못 걸어놓은 모자도 많아가지고. <웃음> 여기도 하나 뭐 하면 좋겠다. 뭐예요? 여기, 여기도 음, 수, 수납장 같은 거. 수납장. 음, 그래서 모자 같은 거싸아놔 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음, 여기다. 아, 그리고 나왔을 때 귀여운 거 있어. 요이로 와봐. 발딱 잡고. <웃음> 네, 아, 제가 미숙해요. 잘닦는박증이있어요 어떻게 칠했어요 이거? 이거요? 그냥 흰 마파로 썼는데요? <웃음> 안돼요? 되죠 자 이렇게 미도씨의 집을 알아봤어요 네 정말 집이 이쁘고 그래도 인테리어에 식이좀 있다 보니까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취향이 확고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고맙습니다 칭찬하면 <웃음> 기분 좋아진다고 미도 <웃음> 이 집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명이요 음, 인정합니다 진짜 조명이 너무 구려요 아니 불을 안켜고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명이 구려서? 네 그리고 너무 밝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간접등만 키고 삽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해결 책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등을 바꾸면 돼요 그런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보통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요? 네 그리고 간접등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컴퓨터방 같은 경우에는 잘안 쓰죠? 조명을요? 네. 그렇죠. 거의 안 켜요. 그래서 그냥 천장등을다는 것보다는 네. 스탠드등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저기서 방송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걸로 하나 스탠드등 해가지고 방송할 때쓸수 있도록 오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우. 네, 그리고 거실또 시계가 없네요. 시계를 하나 할까 고민 네. 중이에요. 그 시계를 좀 빠르게 돌려놔서 애들이 출시하면은 길이 빨리 가게 만들려고요. 아, 그런 거 하나 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에 액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액자요? 액자 좋죠 액자 근데 저는 액자를 저쪽 방에다가 살고 싶어요 방장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벽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취향이 가득 담기고 이집 맞는 액자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아... <웃음>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도씨가 저한테 연락 주실 때 침실하고 컴퓨터 방을 바꾸고 싶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긴 했는데 다음에는 바꿀 때 편한 옷을 입고 오려고 생각해 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 집에 오니까 당신이 이제 6시, 7시 이렇게 자잖아요 네 작업하고 네 작업하고 해는 어디서 어요 해는... 몰라요 <웃음> 아니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서쪽에서 뜨니다 진짜요? 동쪽에서 뜨나요? 그렇죠 <웃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건 알죠? 속담 음, 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게 왜냐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네, 일어날 서쪽으로... 수 있는 없는, 없는 일이다 네, 그럼... 이게 보시면 저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네. 서쪽인데 저 방이 동쪽 창이에요 음, 그러면요 당신이 만약에 7시에 잔다 그럼 햇빛 쨍쨍해가지고 당신이 아악 하면서 못잘 거예요 타들어가겠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쪽에는 컴퓨터 방으로 쓰는 게 맞고 당신이 좀 늦게 자니까 네. 서쪽에는 해가 보통 3시부터 7시까지 들어와요 그때 자고 일어날 때가 몇시예요 일어날 때가 시. 그 리플 출근해야 되면 한 2시, 1시 반에서 2시죠? 그때부터 빛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아, 맞아요 그 약간 넘어서 안 바꾸고 여기에 침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총 정리를 하자면 네. 조명 교체, 액자 설치, 시계 설치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와서 설치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봉다치 지는 야 무슨 상황인지 알